봐빠 무슨 무슨 감자가 붙었어?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어, 작년, 재작년에 그, 사회복지직, 졸라기 어렵게 나올 때, 연조기감 나왔잖아. 연조기감. 그까 눈치를 채야 될까? 무슨 무슨 감자가 붙으면, 아, 저게 거울감자구나. 그리고 저 새끼는 무조건 역사서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 그거랑 같이 나온 게 뭐야? 방약합편이잖아 방자가 들어간 새끼는 뭐야? 오빠, 방자가 들어간 뭐야? 그래 의학서잖아.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의방유치. 전부 방자가 들어가잖아. 방자가. 처방할 때그 방자란 말이야. 그럼 방자가 들어가면 이게 의학서다. 이걸 눈치를 못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무슨 패야 졸라 개운다는 거지 그냥. 뜻도 모르고 졸라 개운다는 거지. 알겠지? 감자가 들어간 새끼는 다 뭐라고? 이건 전부 역사서야. 알겠죠? 무생님 뭐 동의보감은 역사서 아닌데요. 이거는 동의보감이 실제로 그, 그 의학백과사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게 감자가 예외적으로 붙어있는 거야. 감자가 붙은 건저 거울 감자고 동양에서 역사를 서술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감계주의야 후대에게 도덕적 교훈을 후대의 뭡니까? 역사의 거울. 이게 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